손부터 먼저 비포 손톱도 손톱인데 지금 큐티클을 엄청 뜯어 놓으셨죠? <웃음> 새끼 손톱은 아주 난리가 나셨군요. 그리고 엄지도 한번 볼게요. 근데 네, 신기한 게 손톱 물어 뜯으시는 분들은 네. 손톱 모양이 다 똑같다? 아, <웃음> 이렇게 짧고 다 겹겹이 뜯어. 네. 근데 길러 놓고 보면 또다 네. 달라요. 아 그래요? 네. 케어만 해도 그래도 손톱이 어느정도 커지겠는데요? 아티트가 진짜 길게 내려오더라고요 네. 어마어마하네요. 와 장난 아니다. <웃음> <웃음> 이것만 해도 엄청 길어졌어. <웃음> 아프진 않으세요? 네. 음, 네. 하기도 손톱 이러니까 좀 부끄럽잖아요. 그냥 가면 돼요. 뭐 어때? 그래요? 너무 막 이런 것 같은 음. 느낌이라서 상관없어요. 그냥 네. 가도 돼요. 에이샵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<웃음> '어머, 손톱 뜯지 마세요.' 이게 당연한 거고, 어찌 네. 보면 왜냐면 직업, 자기 직업적인 부분이니까. 네. 근 별로 그런 거 신경쓰지 말고 그냥 케어 받으러 가면 돼요. 쾌감. 진짜 오시는 분들마다 그 쓴맛 나는 거는 음. 다 발라보셔도더라고요. 근데 그 쓴맛이 뜯는 네. 거를 못 이겼어. 맞아요. 다들. 맞아요. 그래서 다들 써도 뜯었다고 하시더라고. <웃음> 맞아요. 참아가면서. 네. 이렇게 뒤로 제껴서 해줘야 돼 <웃음> 손톱을 다 꺼내준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짜 길을 만들어 놓으면 음, 그대로, 네, 그대로 손톱이 다시 길 따라 자라니까 그래서 그쪽에서는 손톱이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은 안 보이잖아요 네.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로 네. 자기 손톱 하는 거를 네. 되게 재밌게 보시더라고요 아 그쵸 그쵸 <웃음> 아내 손톱 저렇게 네. 했구나 그거를 유튜브를 보고 알아. 제가 <웃음> <저도> 올려주실 <웃음> 거잖아 네. 네. 그럼요 그래서 손님들다 언니 저제 손톱 파는거 영상 봤어요 <웃음> 신기하던데요? 많이. 제 손톱 그렇게 하신지 영상 보고 알았어요 <웃음> 살 밑에 꼬질꼬질가 기분 이상하죠. 네. <웃음> 신기해요? 네. 내손안 갔죠? 네. <웃음> 제 동생도 네일샵을 하거든요? 네. 제 동생 샵으로 가실 때도 있어요. 네. 이제 예약 시간이 안 맞고 하면. 음. 근데 동생이 되게 신기해요. 음흠,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. 언니, 하죠? 언니 손님들은 오. 왜 이렇게 다 천사야? <웃음> 저도 신기해요. 다 착한 분들만. <웃음> 와. 아. 동생 네일샵 하면 왜 같이 나네요? 원래 가족끼리 같이 일하는 <웃음> <나는> 거 아니에요. <웃음> 아, 그건 맞다. 그건 맞다. 친언니네 네일샵에서 일하면. <웃음> 나태해지지 않을까요? 아, 전 그쵸, 그렇게 생각해요. 네.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 네. 강하게 키워야 돼. <웃음> <웃음> 자기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지. <웃음> 저 손님들한테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. 왜 동생이랑 같이 안 하는지. <웃음> 그 보통 음. 같은 일을 하면 은 같이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. 음. 그러니까. 근데 그냥 따로 하면서 제가 그냥 도와주는 게 나아요. 음. 음. 양치시켜주는 거 같죠? <웃음> <웃음> 이쁘다. 너무 신기해요. 이 동글동글해졌어. 네. 귀엽 같아요. 진짜. <웃음> 음. 이런 펄 진짜 좋아하거든요. 음. 알록달록한 음. 도넛 지에 뿌리는 거 같은 거. 도넛 지에 뿌리는 거. 근데 그건 보기만 예뻐. 아, 왜요? 너무.. 아, 그 맛이요? <웃음> <웃음> 맞아요, 맞아요. 뭔가 밀가루 맛같 아. <웃음> 아, 뭔가 살짝 플라스틱 맛 같기도 아, 맞아요, 하고. 맞아요, 맞아요. 플라스틱에 설탕 뿌린 맛이랄까? <웃음> 완전 정확 <정한. 웃음> 플라스틱을 먹어보진 않았지만 왠지 먹는다면 그런 느낌이 나을 것 같아 아, 정렇게도 세트네 <웃음> 귀엽다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아 진짜요? <웃음> 음. 뭔가 진짜 하니까 안 물어뜯고 싶어졌어요 그쵸 일해서 네. 사람은 돈을 써야 돼요 <웃음> <웃음>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린 열심히 일해야 돼요 <웃음> <웃음> 맞아요 다음 내일 사러 와야 <웃음> <웃음> <웃음> 훔쳐갈 뻔? <웃음> 살 빠졌나봐 반지가 겁나 쑥 빠지네 <웃음> 응, 운동하고 있습니다 <웃음> 근데 진짜 단골 손님들은 네. 이제 항상 끼는 반지들이 있잖아요. 음, 그거 보면 이 손님이 살쪘는지 빠졌는지가 딱 보인다. 만져보면 음, 느껴지죠. 네. 음. 막 이렇게 로션을 발라주는데 막 반지가 홀롱홀롱해. <웃음> 언니 살 빠졌나봐요. 네,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. 막이 <웃음> 자. <웃음> 귀여운. 진짜 귀여워요. <웃음> 자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보니까 더 이뻐요 <웃음> 열 손가락으로 보니까 <웃음>